원소날법이 있는데 네. 원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하고 네. 조건제시법은 네. 여기 x 쓰고 네. 이렇게 하는거조건제시아 조건제시법은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뭘 쓰면 되는거죠? 네 x는 그냥 아무것도 안써도 돼요 x는 이 원소들에 들어가 있는거 원소 하나로 음... 네 원소 하나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쓸 거예요. 아네 벤다이어그램. 네 원소를 이렇게 쓰면 돼.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표현 방법이군요. 그리고 이 집합 중에 네 조건에 딱 맞게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걸 유한 네. 집합이라고요. 어 유한 집합 네 조건이 3이상있으면 3의 배수가 쫙올라가잖아요어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럼 원소가 무한계잖아요. 그러니까 음, 네. 그런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. 아 무한 집합이라고. 오. 네. 네. 그리고 이 원소들을 원소의 개수를 포함하는 식은 네. 이렇게 써요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. 네. 이거를. 네. 이렇게 집합 A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다섯 개잖아요. 아 맞아요. 이렇게 쓰면 돼요.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. 네. 이런 똑같은 거 없어야 돼요. 그러니까 네. 이, 이 삼. 1, 2, 3, 1, 2, 3, 이렇게. 돼. 오, 그런 식으로. 이티 p 원소를, 원소가 네. 어느 집합에 속해있다를 할 때하고, 네. 이거는 집합이 집합에 속해있다를 <웃음> 할 때하고, 네. <웃음> 할 <때>. <웃음> <웃음> <웃음>